잉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멤버분들과 아주 재밌는 맵을 플레이해 볼 건데요. 오늘 저희가 피하고 도망칠 한 명의 괴물을 <목소리> 와! <우와! 야! 응. 웃음>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자, 일단은 저기 보이시는 저 사진 한장 같이 보이는 게 바로 오분가라는 건데요.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저희를 쫓아오는 건데 하지만 뭔가 해외에서 되게 유행이라고 해요 뭔가 소름 끼치게 생겨가지고 거기로 야, 간다 요즘 야, 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뭔가 이제 불쾌한 골짜기라고 해서 유행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5분가를 우리 멤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피하는지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할거예요 우와. <웃음> 너무 무서워요 자 그러면은 내기 해봅시다 뿅 구독 자 오늘 5분간을 피할 맵을 들어왔는데 어 리아다 <웃음> 어? 자 오늘 총 10분 동안 게임을 할 거고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나요? 베스트 타임? 이 시간이 제일 긴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10분 동안 플레이 해보죠. 여기를 나가야지 시간이 가는 거야. 난 나갈 거야. 또 뭐, 뭐! 뭐? 하는 건데? 여기서 잘 피하면 돼? 5분 가를 말이야. 우와! <목소리> 야! <목소리> 야! 야, 저거 뭐야? 우와! <목소리> 아니, <야, 저거>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심포트 누르면 뛰어. 오 어, 이거 반대편에! 이게 5분 가뿐만 아니고 다른 귀신들도 있거든요. 와 <목소리> 우와아나어 <웃음> <웃음> 아, 아, 30초도 못 버틴거 같은데? 삐 아니 아, 이거 어.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<넥테야? 웃음> 아, <왜나> <웃음> 어허야아왜나한오냐고 다른 애들한테 갈거야 어 갈거야 가면 우리 그때 다 가자 <웃음> 잘있어 넥태야 두마리 상대 잘하고 <웃음> 넓은대로 가자 넓은대로 아 <웃음> 어, 두마리 오로 끌렸다고 지금 <웃음> <웃음> 아땡이다 <나 댕댕아! 웃음> 아, 미치, 미치, <웃음> 오케이, 나 넓은데 찾아나와큰도나 나도 나온다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들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어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으셋으 둘, 둘, 셋! 아! 야야야, 늑대으야늑대으 돌아왔어. 어? 아! 으 늑대가 쫓아, 아, 쫓아으으으으으아 이거 나가야지 시간이 생긴다고 으야걸로다 가는데? 지금이라고. <웃음> 늑대야 우린 살았어 우린 좋아 우린 나갔다 이 바보들은 나가야지 시간을 얻을 수 있어 아! 뛰어야 해 늑대야 오, 응. 여긴 안전해 늑대야 어케이 전략 절로... <웃음> 존이야 세이프 존절로다 가는구만 이때 세이프 존이 뭐야 세이프 존이 뭐야 세이프 존이 어딘가에 있어 항상 안전한 방에 하나씩 있거든 와 늦게 저기 봐봐 지기 저기, 아, 저기 봐봐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. 안돼 안돼 안돼 와나 어? 진짜 죽을 뻔했어 누가 죽긴다 아 이거 F 누르면은 후레쉬도 있네 얘들아 이 주차장에서 어떻게 나가? 나도 주차장이야 거기 노란 색깔 있는데? 어? 어? 잠깐만 어떤 녀석이 나 쫓아오는데? 난 멀리 아. 도망갈게 아, 어? 어떡해! 어, 야, 어, 야, 어, 야! 야! 야! 나 저거! 야! 야! 저 나쁜 놈이! <웃음> 뭔진 몰라도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너 두고 봐 으! 어. 아야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, 어떡해. 와나 80초 버텼는데 아깝다 뿅 아, 아니 많아. 우리 다 같이 한번 나가볼까? 그래 너부터 나가봐. 하나 둘셋 가서 자가는 거야? 응. 하나 둘 셋. 으아 가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과연 늑대는 몇초 안에 비명을 지를 것인가?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나와. <웃음> 엄청 많은데 뭔 소리야? 오나 어, 나왔는데? 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엄청 많아 뭐야? <웃음> 야, 늑대야 나따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좋은 곳을 <웃음> 알아. 따라 따라 화면이 상한데 요배나? 어! 내가 어, 내가 어, 다 오로 어. 끌고 있어 나와도 돼! 알았어! 내가 1등 할거야! 내가 1등 할거야! 내가 1등 할거야! 아 이거 엘리베이터도 탈수 있네! 에, 애들아 나 점프 어? 뛰면 살짝 더 빨라! 야 점프 뛰면 더 빠르다! 아이치. 요배나! 요배나! 야 야, 댕댕가 어디로 가야 돼? 뒤에서 잘 따라오는데. 뒤에서 그냥 애들이 막 쫓아와! <놀람> 내가 1등 할 거야, 내가 1등 할 거야, 내가 1등 할 거야. 살다다다 <웃음>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. <놀람> 우와! <놀람> <놀람> <놀람> 아니 내려가자마자 그냥 <웃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와 미쳤다. 내가 1등 할 거야, 내가 1등 할 거야, 내가 1등 할 거야. 와 니야 뭐야?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아? 내가 오1등할 거야, 내가 1등할 거야, 내가 1등할 거야. 아, 리아 왜 이렇게 잘 숨냐? 내가 1등 할 거야. 내가 1등 할 거야. 내가 1등 할 거야. 내가 1등 할 거야. 아, 크리나스 저 얼굴이 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매나, 어, 여매나 루아봐 여기 세이프 존 있다. 알았어, 알았어. 근데 귀신도 있어. 어, 어 세이프 존. 어, <목소리> 야, 야, 야, 야, 늑대야 나도 살리고 가야지. <목소리> 어, 좋아. 간다, 간다, 간다. 시. <목소리> <목소리> 비명소리가 엄청 들리는군 간다! 간다! 간다이! 안전한 곳으로! 여민아 어그로 끌면 어떡해! 안전한 곳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! 야 여민아 뒤에 미스터 빈 따라온다! 들어오진 못하겠지? 후 들어온다! 아니, 못뭐 들어온 줄 알았더니 들어오는데? 아, 뭐야. 주차장에, 주차장에 있는 백룸으로 가야 돼. 음. 아, 주차장이 주차장. 어디지? 그 아래 아닐까? 어, 어! 어, 어, 어! 여기도 아니야. 근 어! <웃음> 여기 안전해 보인다. 아야, <웃음> 비명소리밖에 안 들려. 주차장, 어디? 주차장. 여멘아, 주차장. 응, 음, 가고 있어. 나 너무 무서워. <웃음> 괜찮아. 따돌리면 돼! 가자! 야! 아, 거기야? 아! 니야 거기 아니야? 아니야. 아. 주차장에 아. 엘리베이터! 그니까 지하로 내려가면 돼? 어 오케이 오! 요르르가 1등이야! 요르르가 1등이라고? 136초 <웃음> 내가 그러면 어그로로 끌고 와야겠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야 여기 에이, 아 여기 가고 내가 더 많이 데려올게 기다려봐 아! <웃음> 5분가다 5분가 5분가 처음 보는 거 같은데? 오, 우! 아니 왜왜 왜 이런 게임이 유행하는 거냐고? A few minutes later. 야, 늑대 야 우리 따라와. 응. 우리 백룸 가 보자. 백룸이라고 있대. 여기 여기. 여기 여기 여기 여기. 오, 엘리베이터 탔어. 나 엘리베이터 탔어. 됐어. 아! 와, 어, 뭐야 이거? 와! 백룸이야. 와. 야 아, 여기 근데 뭐가 이 있... 여기에! 백룸에도! 아! 죽었어! 뭐 뒤에 뭐가 쫓아오나? 아! 이러지마!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! 아! 이러지마! 왜 이렇게 많아! 뭐가 이렇게! 사람 얼굴들이 백룸에 엄청 많아요! 미쳐버릴 음, 것 같아 백룸에 엘리베이터 있어요! 철철 아! 주세요. 근데 백룸 도망치기 좋아! 맞아 도망치기 좋아. 여기는 <웃음> 좋아요. 자, 어쨌든 이렇게 누가 1등이냐? 미아가 210조를 버텼네. 우와 베스트 시간 210조로 미호가 꼴등이고, 1등이 리아 네. 210조. 야 이거 진짜 무서워 근데 나 너무 무서워 그냥 얼굴들만 쫓아오는 건데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단 시야. 말이야. 금에 나올듯. 쉬야. <웃음> 잘 봐. 슬라이딩을. 오늘 해외에서 유명 유해가 되나? 오 분가 해보았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 안녕. 뿅. 와요, 안녕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